펭글씨에도 이론이 있을까요? 서해는 몇천 년이 흘렀으니 이론이 확립되었지만 펭글씨는 역사가 백년도 안되었기에 딱히 이론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펭글씨 이론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 서울 종로에 는 유명 펭글씨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체본을 해주면 그것을 따라 쓰는 게 전부였죠.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 필연성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미가 없어서 보름 만에 그만뒀습니다 공부도 이유를 모르고 하면 재미없듯이 펜글씨도 마찬가지였죠 펜글씨 학원에서 맨 처음 배우는 것은 내려긋기였습니다 공책 한 면에 내려긋기만 계속 연습합니다 그 획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연습이 되고 나면 또 옆으로 긋기만 지겹도록 시킵니다 당신은 빨리 진돌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었지만 기본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나니 통렬히 깨닫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서예를 가르칠 때 기본력을 가장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작부를 4실부터 꺾어서 내립니다. 이 이유는 서의 역입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힘을 모으는 동작입니다. 그냥 바로 내리면 힘도 없어 보이고 시작부가 뾰족하게 보여서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살짝 꺾는 이 동작에 묘미가 있는 것이죠. 둘째, 수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불거리지 않는 정확한 획을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셋째, 내리 긋기는 끝을 멈추지 않고 시원하게 뽑아줍니다. 내리 긋기는 사람의 키나 다리와 비슷하여 그것이 시원하면 키가 훈칠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 골반에서 살짝 꺾고 허벅지, 종아리로 내려가면서 가늘어진다는 기분으로 뽑아주는 것입니다. 10번의 획을 그었을 때 스무 번의 획을 그었을 때에도 비슷한 양질의 획이 나온다면 그 다음 진도인 옆으로 굽기로 넘어갑니다. 가로 획의 포인트 역시 세로 획과 비슷합니다. 시작부를 45도 꺾고 진행하되 이번엔 평평한 일자가 아닌 약간 우상행하면서 물결치는 듯한 획을 그어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훈민정음 목판 본체에서는 평평하게 쓰지만 궁서체에서는 살짝 올려주며 미세한 웨이브를 넣어 활동성을 더해주는 것으로 내리긋기와 상대적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즉 내리긋기는 곱게 내려가다가 끝을 빼주고 옆으로 긋기는 물결 치며 흘러가다가 빼지 않고 딱 막아주는 것이죠. 글씨를 잘 쓰고 싶다면 내리긋기와 옆으로 길을 잘 따라오세요. 이것만 잘해도 20%는 먹고 들어갑니다. 저는 부펜으로도 시범을 보여드렸으나 느낌만 참고해주시고 처음부터 부펜으로 연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느려긋기 하나에도 음향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음향이 조화를 이뤘을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꺾는 시작부가 음, 내려 뽑음이 양입니다. 내려긋기는 양, 옆으로긋기는 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음 팽글씨 영상에서는 정처체의 자음쓰기, 받침 다루기 등으로 진도의 가속도를 붙여보겠습니다. 물론 시작을 단단히 잡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기본이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잘 따라와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